잉이맨 로블록스 자 오늘 벽에 구멍이 뚫렸는데요 거기에 몸에 딱 맞춰가지고 게임을 해보도록 할거예요 구독 자 일단은 첫판은 연습게임으로 벌칙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만판 연습게임 하지만 우리가 이길거나 아... 빨리 점프해야돼 빨리 빨리 빨리 점프해야돼요 자 오케이 미호랑 나랑 어. 팀이구만 화이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겼는데? 음, 맞자 왜? 왜? 왜? 미호가 이게 처음이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걸잘 <웃음> 못하거니 막 <웃음> 댕댕아! 니네 초상화야! 니네 초상화! 젊은 피 가자! 아, 너무 쉽고? 야! 에? 이거! <웃음> 미호가 좋아하는 도넛이야! 먹으면 안 되겠지? 야옹이! <웃음> <웃음> <웃음> 이하야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어? 아,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웃음> 아유 너무 쉽네 <웃음> 야, 시작 위치도 <웃음> 정확한데야 <웃음> 뭐야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있 <웃음> <웃음> <웃음> 우리 동시 하는 거군 <웃음> 아 이건 너무 쉽다 2번 눌러야 돼 2번 <웃음> 2번? 이번 아닌가? 엥아 편하다. 편하다 간단했다 우리가 못깰 거라 생각해? 우리 레드팀이 무조건 이긴다고? 아이고. 와 이거 뭐야? 아, 그냥 한숨 자야 되겠다! 아유! 너 아, <웃음> 어. 어, 녀석들 봐라! 아 블루티비 블루 승리고요! <웃음> 좋아요! 자 얘들아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게임을 할 건데 이번에 이긴 팀에게는 치킨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마리인가요? 아! 아, 그럼요 두 마리입니다 나, 나 이겨면 팀이다 나 치킨 아, 먹고 이겼다. 싶어 여매나 아 그래. 이겼다 <웃음> 이겼다 치킨 두 마리 쓰는 것보다한 마리가 낫지 않니까? 어? 이거 뭐야? 리아야 뭐야? 빠진거 아니었어? 거있어 됐지? <웃음> 이거는 먹어라 <목소리도> 맞았는 줄아는데미오야 그거 알아? 응? 네? 로민이 한 번도 이긴 적 없다? 눕기하면 <목소리도> 돼! 눕기하면 돼! 타이 밍 맞춰서 차가운데서! <목소리도> 어 이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뭐 했어? 뭐 했어? 눕기했어? 눕기했지. 잘했어! 아니, 잘했어! 보너츠가 제일 싫더라! 치킨! 치킨 치킨 오내이스 다행이야 이 정도 찍이야 이 흑자에게 단통할 수 있지 나에게는 와 치킨쿤 으아악 야쁘! 야 치킨쿤 치킨리 미아야! 머리 빨아주지리아야 못생겼으면 조용히 해 뭐래 그럼 넌 평생 입 조용히 하고 살아야 될걸! 미아야 네가 치킨양하고 먹여드려 치킨을 치킨, 치킨 뺏길 거야? 닭다리 뺏길 닭다리, 거야? 닭다리, 닭다리 먹아 치킨은 우리 것 절대 수잖아대 20. 제 같이 하는 건데 둘다 잘해야 된다지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오. <웃음> 내가 와. 뒤쪽 같기 뒤쪽, 뒤쪽. 어렵게. 저거 뒤쪽, 뒤쪽, 4번 눌러야 되던가? 아, 2번이었던가? 2번이었다. 누키 아, <웃음> 뭐야? 음... 아. 그대로 오줌에 빠져버렸죠? 야, <웃음> 아니야. 나 치킨 사주기 싫었지.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얘네들이 데워 못, 못 깨면 되는 거야. 내가 뒤로 가지 뭐. 아, 내가 앞로가지 뭐. 재민 생각하려면은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아, 뭐 핸디캡이지 야동무 승부였습니다 한번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응. 희망을 생기지 팀이 섞있다 팀 섞이지 어 섞였다 어, 어, 섞였다. 어 섞였다 야, 야. 댕댕아 치킨. 걱정하지마 치킨을 먹여줄게 치킨. 치킨. 저기 못생긴 커플을 봐 이길 수 있어 으아아 <웃음> <웃음> 치킨 치킨 뒷벌려 <입> <웃음> 닭다리 들어간데 <웃음> 닭다리 어떻게 들어갈까 <웃음> 이 여러 크롬 들어가지 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닭다리 아, 못 치킨 먹었죠? 치킨, 치킨 못, 치킨 먹었죠? 치킨 치킨 못 치킨 먹었죠? 닭다리 입술에 났어. 걸렸죠? 끝났어. 오케이, 자 치킨 꼭 먹여줄게. 이 정도면 너무 쉽다. 쉽다 금방 깨겠다. 입 벌려. 닭다리 들어간다. 오 휴. 들어갈게. 아, 어? 오, 어? 나이스. 물로 들어가면 아, 모르고 눈빛 음. 눌렀네. 음. <웃음> 이거 <목소리> 스파이 <슈퍼니> 아니야? 내가 <목소리> 이 아, 치킨 먹을 줄알치어왜 겨?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뭐. 누구 나무? 아니, 이거 높기. 누끼. 이거 너기지 높기. 우와! 나무하오다 치킨에 가까워졌다. 괜찮아, 너만 공하면 돼, 생대가. 그럼 동점. 위험니까난린 치킨. 내가 다시 가져오겠어. 이렇게 막상 막하야 재밌어서 봐준 거지. 이 오! 야 이거 쉬운 거다 나는 탕날개가 좋아 탕날개 오오오오 오. 오! 오 아, 야너 개똥벌레처럼 똥 굴리지 말고 야, 야 이거 맥반석 계란이야 <웃음> 그래 너는 치킨 말고 맥반석 계란이나 먹자 머리 얼굴 맥반석 같이 생겨가지고 오케이 오야나 아, 나 너무 쉽다 이게 물구나무석이였던가? 눕기지러 왓! 어 뭐야! 야! 어, 어 끝났다! 끝났다! <웃음> 어 뭐야! 치킨은 우리 꺼 고맨났다 니들 어떡해! <웃음> 내가 밀었어? 니가 <웃음> 물구나무서도 그런거 아냐? 니 <웃음> 그럼 왜 니가 밀어서 이렇게 된거야? 어? 이거 못깰 수도 있겠다! 오케이 okay, 니가 앞에, 니가 앞에? 이거 못깰 수도 있어 <웃음> 동점 가능성 오, 오, 오, 오. 3번 3번 3번 3번 3번 어 3번 1번 <웃음> 1번 <2번>, <웃음> 우승부 우효오오 다시 팀을 나눠서 또 달린단 말이야? 럭키다제? <웃음> 언제 언제쯤 나에게 치킨이 올수 있는 거야 어차피 나한테 올 거란 걸 알고 있는데 나 이거.. 왜 벌써 계는을 구길 어리아라 나란팀 아 맛있게 먹으러 치킨 얘들아 네, <웃음> 리아, 리아야 우리 이제 배부르게 될 때가 됐다? 리아 왜 질거라 음. 생각을 해 이겨줄게 오그말 진짜야? 응최야점 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박수, 박수. 야, 우리 여자야. Yeah. 아이, 뭐, 요정도쯤이야. 음. 오후, 몇 번씩 계속 돌리기. 오케이, <웃음> okay, 리아야, 보여줘. 너의 실력을 진짜. 실력을. 아, 아, 아, 너무 쉬워가지고, 어? 그냥. 아이들 즈 아, 너무 쉬워가지고, 잘나줘야겠네. 아이즈 너무 아, 쉬워. 아이고, <웃음> 아, 뭐, 너무 쉽네. 오. 오. 오. 미가 여유로운데. 나도 좀 여유롭게 해야겠 괜찮아, 우리 팀에 에이스 미오가 있으니까. 오케이 해봤던 거다. 네. 저거 안기다. 카라. 짜면 나이스오 절대 치킨 넘기잖아. 오케이 이제 여기서 여민이가 걸리면 끝나는 건가? 설마! 배틀네? 에이! 설마! <웃음> 알지 라벨 저거 물고나면 깨지나 저거 눈에 어, 들어가야 뭐. 되잖아 저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얘들아 너무 쉽다! 머리. 결국 팀장까지 가는 건가? 리아야 나좀 봐줄까? 어? 좀 봐줄까? 왜 아? 그래? <웃음> <웃음> <요래? 웃음> 나한테 좀 쉽게 죽이 싫기도 하고 <웃음> 와, 너무 쉽다, 어, 이건네가 앞에 내가 뒤에? 어. 여기 물고 나면 서서도 지나간다고! 오, 오, 오, 들어가버렸네. 들어찌버렸네. 어, 들어가버렸네! 들어가버렸네! 안 우리 것. 리아야. 진것 진 같은데? 가 <웃음>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내가 앞에 갈게. 그래. 저 옆으로 놓으면 되던데. 야아야 <웃음> 우. <웃음> 우. <웃음>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리 우. 우. 우. 야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웃음> <우리>? <웃음> <웃음> 자,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